제가 탐정의 명예를 걸고 썰러 가겠습니다 음, 썰러 간다는데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게임할 수 있는게 또 공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가끔은 어 가끔은 저도 관심 속에서 묻혀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거 조용히 봅시다 오만 카 원래 구구덕 이 게임이라는게 마이크가 된다고 해도 이렇게 되게 조용하거든요 아 조용하죠 지금 이게 공방의 특징이 아닌가? 잘 모르는 사람이면 말을 굳이 안 걸거든요. 제가 말을 걸어보겠습니다. 어 명이나무님 저거 돌사보 한다. 아니 요저못 찾은 거예요. 저 아니라고요. <웃음> 이런 식으로. <웃음> 이거 창고 쪽에서 발견됐어요. 예? <웃음> 제가 <웃음> 창고인데요? <웃음> 저스틴님 대머리술이에요. 근데 도도새 있지 아, 않을까요? 도도새. 도도새... 도도새는 이게 확실히. <웃음> 아니, <있구나. 웃음> 분들이야 여러분들. 여기 음. 정글 맵은 초록색이 은신하기 좋거든요. 내가 지금 초록색이잖아요. 상대적으로 안 보이는 색깔입니다. 그리고 성당 맵은 검은색 이런 거안 보이거든요. 아이아이. 제 직업이 궁금하시나요? 누군가를 쓸수 있는 사설 탐정입니다. 엄 어? <웃음> 아, 요요 칼색이에요. 칼색이요 소수님? 아는 오리 그 소소린님이 <웃음> 자기 오리라고 <웃음> 하거든요 <웃음> 여러분들? <웃음> 여러분 소소린 오리래 소소린 오리래 아뭔 뭐 소리세요 저 칼집이에요 <웃음> 칼든 오리 아니야? <웃음> 복수자 복수 복수자? 오케이 오케이 복수자 오케이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도 칼집이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나요? 제가 한번 뒤통수 한번 세게 휘둘러 볼게 아 아까 대소리 있지 않았어요 대소리대소리 누구? 그... 이분, 이분 모바일입니다 제가 추리 하나 하자면은 명이나 물린 모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, 맞아요, 무리, 무빙만 봐도 알수 있어 뒤통 <웃음> 뒤통 걷는 게 모바일이야 자 의심되는 사람 썰러 가봅시다 여러분들 저 따라오세요 음, 지금 의심되는 사람 있으면 머리 한번 휘둬겨볼게요 이분? 네? 저분 아닌데? 음. 그러면 의심의 아이. 눈초리 한번씩 하고 딴데 갑시다 저스틴 님이 시체를 먹었어. <웃음> 그거 버그예요, 버그. 나는 이렇게 배고픈데 그... 내 옆에서 누가 먹는 꼴못 봐. 아니. 그... 왜냐하면 <웃음> 내가 대머리거든. <웃음> 저스틴 님은 식인종이야. 나도 배고픈데, 지금. 나도 배고픈데, 어? 본인만 <웃음> 먹어? 나도 배고픈데? 나도 배고픈데, 어? <웃음> 나이스, 대머리 잡았습니다. 제가 대머리였죠. 제가 대머리 된다. 제가 대머리가 아니라 제가 대머리였죠, 네. 뭐 후이원님 도주세요? 이쪽 이쪽 이쪽 나 죽으면 멍일 나면 우리 아네저 지금 사실 저녁 진짜 안 먹었습니다 어 편집하느라고 그냥 못 먹었어 어 뭐야 죽었는데? 분수하는데 썰려 계신데요 분수하는데 썰려 폐거 <목소리> 아닐까? 아 피치님 폐건만이요? 응? 저 여섯 글자님을 같이 있었고요 피치 위치가 어디예요? 나왔던... 저 지금 하양승진님이랑 명이나 물님이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네? 어선일이군님은 대단이었고 남은 사람이 거인 소솔이 어소소이님도 여기 있었다. 응. 어 그럼 응. 캐고 잖아. 모두가 링크야. 거인이 빼고 모두가 링크야. 아니, 지금 나머지 나머지가 다 링크라고요. 이쪽 이쪽. On, 응. 나만 믿어. 우리. 우리 팀이 아닌 것 같은데? 어? 그럼 너가 오리라는 소린데? 아닌 것 같아. 아니야. 우리 팀이 아니란 아, 소리는 여기 나무리 오리라는, 오리라는 소린데? 장의사예요 장의사 시체를 알려주세요. 장의사는 시체 운반하는 직업인데 어쩔 수 없다 여기 나무 혼자 살아 남아. 난 따로 간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캐거거나 아니면은 딱 둘밖에 링크 없던 기철님이랑 여섯 글자님 이 안에 올이 있어요 나머지 다섯 명은 다 재단에 있었거든 캐거 맞아 <웃음> 너무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캐거가 나도 원래는 이렇게 수리를 제 간단하는 거 근데 욕먹을까 봐 못하는 게좀 있어 어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물안 보고 마시죠 기철님 저기 물 떴는데 물안 어, 보고 마시죠 오지마요, 오지마요 오지마요 오지 <웃음> 아, 아. 아닙니다 물안 보고 마시라니까 아, 아. <웃음> 어물안 <웃음> 보고 마시라니까 아, 음. 있자 여기 오리 보인다고? 이렇게 지나갈 때안 보이지 않나? 이렇게 지나갈 때 살짝 안 보이지 않나? 아닌가 보인다 어? 전문이다 아 전문 밟았다 아 이거 전문 밟았고요 구체는 분수입니다 분수고 전문을 밟았고 제가 만약에 오리라면은 이 타이밍에 굳이 신고 안 눌렀죠. 전기가 꺼졌고 신고할 이유가 없어. 분수라고요? 분수? 네네 분수. 링크 다른 분 있나요? 어, 혼자예요. 혼자. 혼자요? 아까 여섯 글자님 어디로 갔어요? 전 보물방에 있습니다. 보물방에 아. 없었는데. 아 그럼 안개로 나갔다. 보방에 없었는데. 어 맞아. 그러면은. 안에 있어요. 분수에서 잡고 안개로 빠져나간 거야. 근데 보물방이 그 가림막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안 보인 거지 명이나물님이. 그니까 시체가 분수예요 근데 분수 바로 밑에 안개가 있잖아요 떨고 안개로 숨어가지고 음. 보울방을 갔는데 거기에 벽이 있어 그래서 명일라불이안 보인 거야 아 그러니까 음. 저라고요? 그수 아닐까? 봐요. 똑똑한데요? 그래요? 뭐 달아주세요 아니 내 추리가 맞았을 걸 아마? 음 맞지 않았나 끝!